아야 안 된다고 그다 죽는다고. 아이 잘잘착고야 그럼 할아 아. 거봐 아. 아, 죽는다고 그랬잖아. 꼬마야 아, 잘 왔다 나좀 도와줘 아니 뭘 알아야 도와주죠 누구냐고요 어 나는 SCP-096을 실험하고 있는 이수재라고 그래 이수재요? 아 근데 어쩌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저저 꼬마야 일단은 내가 나중에 설명해줄 테니까 나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제가요? 못하는데요저 아, 뒤에 있는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컴퓨터 보이지? 아 어, 저거 저거요 어, 어 저기서 버튼좀 눌러줘 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거? 아씨깐 알았어 아씨 꼬마야 하나 둘셋 하면 그 버튼 좀 눌러줘 아예 알았어요! 아 제발 제발 이 융합에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또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이 반반 식사 <웃음> 이게 뭐야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걱정 넣어 도와줄게요 어, 그래 자 하나 둘셋 뭐예요 어, 다시 한번 부탁할게 하나 둘 셋! 오, 오, 안 된다고? 히야. 아니 뭐해 진짜! 왜안 되지? 아니 아저씨가 움직이니까 안 되지! 아니 안 움직였어 내려와봐요 아니 그거 시간도 못 해가지고 진짜, 아이고.. 차가다 이거 봐향 기계로 문제없고 아저씨가 문제였던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 하면 버튼 눌러주세요 어 알았어 고마워자 간다 네 하나 둘셋오 <목소리> 됐다 아우. 됐어 고마야 됐어 이거 뭐 이거 지금 야나 뭐야 나, 나 진짜 공부룩 된거야? <목소리> 아이야 아, <이게> <목소리> 아성공정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이거는 코구룩 따리고 코구륙의 코구륙? 아, 이나 어떻게 이거 아저씨 책임져요, 빨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SCP 몬이 돼서 네가 배지들을 다 한번 모아보는 면 어떨까? 혹시 알아? 네가 전설의 SCP 몬이 될지. 우와, 그랬하네 오케이. 한참 다시 나한테 강력한 힘이 생겼다. 으아! 장 나랑 한판 붙자! 당장 배찌를 내놔라! 응, 뭐야, 졸음을? 뭐긴 뭐야? SCP본이지. 일명 s c p 코9 6 나랑 붙고 싶으면, 일단 이 퍼즐을 풀어라. 그럼 내가 너랑 붙여주지. 알았다. 간장! 됐다. 아, 됐으리. 하하, 못 버려. 어? 어? 아, 아, 아여기 아하! 스이 두개 찾았다! 아다 찾았자 아롱 좋아! 너와 상대를 해주지! 허나 라이츄! 너내 얼굴 봤어? 내 안에 있는 공구룩이 들 가린 게아다 찢어버리겠다! 이야아아아아야야야 아, 야야야야불 아, 아, 아, 아, 그 아니면 나한테 항복을 하던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말해 어서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지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지야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야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 야야야제 얼굴 왜 저래 너무 무섭게생겼잖아아나 진짜 저렇게 무생긴 애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서 나랑 붙잡혀게 지내라 아 싫어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어디 도야야야야 제발아. 하하하 고기 안이 봐라 가지가지 <웃음> <웃음> <써. 눈> <웃음> <기> 얼굴 진짜 무승은 새끼들 진짜 겁나 쫓아와 여기를 못 찾아오겠지? <웃음> 야 뭐하니? 아아! <웃음> 음 <웃음> 야 껴봤자 너내 손바닥 아니야? <웃음> 아이고 참 잘하는데 여기까지못 쫓아오겠지? <웃음> 뭘못 쫓아와 어? 어? 디야 어디야? 어, 어디야? 라, 안녕. 와 미쳤어! <웃음> 아이 붙자니까 왜 자꾸 도망가? 알았어 그냥배지 죽게 배지 죽게 갖고 가, 엄마. 어짜 배치. 와 핑크 배지 좋았어. 이야. 더 빼라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심장만 비 걸릴 뻔했다 아유 뭐 이렇게 무섭게생겼어쟤 뭐야 야야야 야, 야, 지져 지져 아이고 이쁘다 너 이름이 뭐니? 윈디 나 윈디 안녕 <웃음> 누군데요? 어? 아, 어, 어, 어, 어, 미안하다 야이 야, 갖고 와 아하하 앗싸 주눅새뻤지 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아, 오래오래 사세요 갈게요, 할아버지! 윈드야! <웃음> <웃음> 다른 님을 <님이> 찾아봐야지 <웃음> 어이 관장! 관장 붙자! 잡배라 이야! 거기 <웃음> <그기> 멈춰! <맞춰. 웃음> 나는 염력으로 숟가락을 접지! 나는 이척추를 접지! 예. 졌다! 야! <웃음> 뭘 쳐! 야 싸우기나 해! 누나! 얘랑 싸우면 그냥 져요! 누나 척추도 접어볼래요? 어 알았어! 척추 접히니 차라리 그냥 배지를 줄게! 어? 무섭다 쟤 근데 어우 진짜 야! 가져가! 가져가! 어? 잠깐만! 골드 배치인데 골드 배치? <웃음> 누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척추 조심하세요. 어, <웃음> 진짜 무섭다, 제. <쟤>. 에이 <웃음> 상록시티 관장! 나야 나. 어? 자 이제 마지막 배치만 남았다. 잠깐 갖고 와! 아니 SCP 콩구르기다야야 야, 절대 SCP는 쳐다봐서난안 돼. 큰일 난다고 막강한 상대야. <웃음> 에이 격경하잖아요. 내 눈이 더 무서우니까. 야, 그냥 초빨이 아이 저만 믿으라니까요. 제 무섭다니까. 아이 왜 그래? 나좀 믿어봐. 너못 믿겠어 그러지. 아이 진짜 걱정하지 말라 아야 안 된다고 그다 죽는다고. 아이 괜찮다고야 그만자. 아. 어, 봐. 죽는다고 그랬잖아. 아저씨 나 봤지? 아야 안 봤어? 아네 눈 봤잖아. 아이 저 뒤에 있는 문 봤어. 빛 갖고 가. 봤어? 자 마지막 배지다. 마지막 그립 배지. 야, <웃음> 진짜 안 봤죠? 안 봤어. <웃음> 야, 다 모았다. 야, 다시 좀 봤어. 수재영, 너... 수재영. 아, 수재영. <웃음> 어, 보아, 오지됐어. 아, 봐봐요. 야, 너 여덟 개 배지 다 모으 거야? 짜잔, 저 어때요? 와, 야 코모어, 너 진짜로 대단하다! 와, 우리 코모어가 진짜 포켓몬 챔피언에 도전하러 갈수 있겠네? 아하하하하, 그런가요? 오케이, 자이배틀를 가지고 그러면 포켓몬 리그에 참가하러 가볼까? 4천 원 기다려. SCP 고구려기 간다!